그러면은 아... 인던의 수레를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 전전에 음... 그죠 그러면 결론은 그 허리띠부터 그냥 팔돼요 허리띠 살 돈이 없잖아 우리 보석 한번 팔아볼게요 음 보석 팔고 보석을 팔고 그리고 그 돈을 벌려면은 트롤을 잡아야 돼, 트롤 아, 어, 맞아, 트롤 많이 주더라 트롤이 20개인가 30개인가 동전을 주던데. 트롤... 그거 하려면 그러면은 그돈그 그 돈을 네. 그세 허리띠를 세 개를 세 명이 다 하고 들어가야 돼.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그돈 모지르면은 아그저거 뭐냐 철 캐고 나서 또그철 고기 모지르면은 네. 철이 고기 계속 리스폰이 되나?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열쇠를 여러 개 주신 준거 아닐까요? 뭐딴 데도 찾아라 이정나. 디코로 돌아서 여기 안 들리나? 봐철을 아. 아니 내말내 내 말은 그 열쇠는 한정돼 있잖아. 또 보스를 열쇠는... 또 잡으면 되죠. 어? 보스를 소환해도 또 잡으면 되죠. 아.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보스를 소환해서 또 잡는건 또 잡는건데 네. 문제는 그... 그건거지 그... 뭐? 말을 해? 보스 그 인던에서 그거를 네. 잡고 나서 네. 그 인던에 다시 들어가면 젠이 또 되냐 이거지 안되지 않을까요?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데?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뭘 어떻게 해? 뭘 걱정하게 생각해? 그 허리띠를 먼저 사야 되는 거는 딴거더 굳히 두고 음. 그허리띠도딴 거만 생각 그거를 허리띠를 사고 배를 만듭시다. 배 창고가 있다 그랬어요. 음. 그니까 러 배를 뭐지? 타고 어쨌든 해안선 근처까진 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음음그 음, 음. 음, 그 음. 근처에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보고 있으면은 배다 싣고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네. 아니, 배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아니 내가 저, 생각하는 저, 저, 저, 거는 네. 가장 그거지.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은, 그 고기가 제니 안 되면은 찾아야죠. 그 한계가 있잖아. 던전, 던전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 숫자가요? 어,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철이 또 끝판왕이 아니에요. 그 뭐. 이제 또눈 지역 가면 또 다른 거뭐 은인가 뭔가 또 캐야돼요 응, 그러니까 거쳐가는 나온다. 약간 그런 건가봐요 음. 응. 그건 좋네 예, 네, 그니까 러뭐 굳이 뭐 그걸 전부 싸그리 다 캐갖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크처럼 처리 끝판왕이 아니야그런가 네. 봐. 아, 그, 아크... 아크도 처리 끝판왕이 아니야 테크가 있잖아 어... 또... 철은 안... 원소가 끝판왕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됐다 됐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가 다 떨어져서 없잖아요 음. 그럼 맵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고사 해도 돼요 아 그러면 또 제니돼? 맵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캐릭터 능력치랑 얘 인벤토리에 들고 있는 건 그대로 들고 가거든요 아아~~ 네. 아니 대가리는 뭐 떼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어, 안 그러면 돼? 그러면 문, 아, 안 떼지나?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 전초기지 같은 거 하나 짓고 그냥 광선만 캐고 인벤에 템 들고 접속 종료한 다음 여기 다시 접속해갖고 아~~ 그러면 되는구나 네. 매장력 걱정할 필요가 없게 네. 좀 불편하더라도 그그 어, 그 네. 방법, 그 방법이 베스트긴 하네 각자 뭐 하나씩 서버 해갖고 이제 다음에 뭐 메텔린 서버 들어가서 파밍하고 음 그러면 아그 그 생각은 못했네? 뭐 구하려면 야뭐 어떻게든 봐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보스를 잡는 그냥 그런 게 문제지 구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 맵이 엄청 넓어서 그 사람들 말로는 이, 여기 한 맵에 있는 걸 전부 다 파밍하는 게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지금 우리가 던전 들어간 것도그럼 자원 걱정은 없겠네 네. 던전 들어간 것도몇개안 들어갔잖아요 음. 엄청 많대요. 나 혼자 세개 들어갔어. 단호랑 같이 들어간 거 제외하고 나 혼자 세개더 들어갔어. 그래갖고 내가 그거 포탈 만드는 거 그거 얻어온 거 아니야. 어... 어제, 어제 혼자서 저기 살짝 파밍하러 돌아다녔잖아. 네. 그때, 그때 그 순간이동기 만들라고 내가 던전 세개 3개, 3개 돌았거든. 상대히 많더라고, 근데. 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음... 다른 건 없네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은 철부터 캐야 된다 허리띠를 사야 된다 철캐러 가야죠 그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무게가 많아도 갈 수가 있더라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아이, 그건 그...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그건 비효율적이긴 하지 네. 근데 던전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나와야 되잖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그... 렇죠그 거기서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거기는 템을 네. 버리잖아 네.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더라고 아, 아 그래요? 어, 템은 버려도 안사라지더라고 어? 버려도 인벤에서 떨고도 안사라지더라고 반짝반짝한게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게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어, 땅을 파먹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딱깨가지고 입구에다 던진 다음에 또다 캐고 입구에다 던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구에다 싸그리 몰아놓고 스테미너 꽉 채운 다음에 스테미너 떨어질 때까지 움직일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입구에서 딱 모아놨다가 다 캐갖고 입구에서 다 들고 세미은 떨어지기 전에 나오는 거지. <웃음> 그리고 내가 배는 생각은 못 했는데 고기다가 순회를 갖다 놓으면은 철다 캐고 한 번에 갈때철다 캐고 나오는 거아니에어 그죠, 그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 그렇게 했는데 어제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목 supermarket> 어제 어제 뭐냐 혼자서 돌아다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게 계속 뒤에 있는 거야. 그럼 네. 봤더니 우리가 그러니까 인벤 차 갖고 막 버린 것들 있잖아. 그런 네, 게 그렇지. 거기에 고스란히 있더라고. 그럼 난뭐 오늘도 열심히 뭐 불이를 굽는데? 아니 불리 끝났다니까? 끝났어? 축로 <목 broker> <첫피로> 가야 된다잖아. <목> 아철 캐기 전에 일단은 구, 구리도 구리 좀 캐야 돼요. 남아있는... 어? 구리도 좀 캐야 돼요. 우리 그 작업대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어. 아 어제 구리광산 되게 많이 찾아놨어요, 봐. 어 조금 편해야 그... 돼. 그 어제 순간이동기 있잖아. 네. 순간이동기 설치한데 그 우리 보스전 보스 있는데 아래쪽 네. 그쪽도 구, 구리가 주위에 세 세정 해몽탱이가 있더라고. 어. 근데 거기는 안 되지 않아요? 거기 구리를 캐서 들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띠치까지 뛰어올 수 있어요? 뛰어 와봐야지 그럼. <웃음> 근데 뛰어올 수밖에 없어. 원래 그 이게 거기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아 너무 좀 그래 뭐가 그래. 뭐가 그래? 아니 너무 그.. 박맥을 캐기가 어렵게 돼있어 그게 뭐 주요 콘텐츠니까 네. 아 수리라도 안 뽀개지게 해놓던가 가다가 뽀개지면 수리야 되고 가다가 뽀개지면 수리해야 되고 너무 빡셔 어떤 기반왜 이래? 가자. 서버 열렸어요? 단우님 네. 지금 정하고 있어요. 오케이. 팀 들어갈게. 아나 어, 잠깐 이거. 나는 내가 마무리한 거 해야 돼. 그러면은 얘를 좀 평탄화를 해서 수레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음. 아니 근데 어차피 철을 캐야되면 철... 구리는 조금만 캐면 되고 네. 하니까 철을 위주로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선... 캐 만들어놓으면 뭐 어디까지 뭐... 중간에 있거나 하면 되니까... 음... 러시엘을 놓는데를좀낮 저.. 잉배비 좀 적어야겠다. 상자 비있는거 많지? 아니 없어. 다꽉 찼어. 좀안 쓰는 것들은 여기 2층으로 옮겨 놓을게요. 상자 만들어서. 음. 막 대갈통 막 이런거 안쓰잖아? 어차피 응 음, 음, 음. 대갈통 네. <웃음> 근데 확실히 활을 올려놓긴 네. 해야될 것 같아 활이.. 어.. 좋긴 좋아요 어.. 진짜 좋더라고 아 포타지 하나.. 포타지 두개더 만들 수 있어? 에, 아주 재료 많더라고 음, 응. 어제, 어제 내가 좀더 키우기는 했거든. 응. 그 보석은... 네, 다 갖다 팔았어. 아니, 보석은 인던에서 주는 거지, 어... 인던에서 또 나오고, 그리고... 그 뭐야 트롤 뭐개 죽여도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집내구가왜 자꾸 깎여있지? 내구가 네. 지게 내구가 깎여 있어요. 아, 다 아니면 철철제에다가 집을 하나 지까요 그냥? 어차피 이동을 지 않지. 네, 이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차라리 그냥. 맞사리. 그러니까 철, 철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 대장간을 네. 업그레이드를 네. 해서 포탈로 연결을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 네, 어쨌든 템만 만들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늪지역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할까요? 그래야지. 우선. 아니, 어제는 난쟁이 새끼가 그렇게 잘 보이더만 난쟁이가 보이냐? 난쟁이는 왜요? 아니, 던전 좀 들어갔다 나올라고 이거 봐, 어제 네. 저거 했던 게 그대로 있어 아니, 어제 버린 거, 우리가 버린 것들 버린 것 들이 그대로 있다. 내구가 다는 이유가 있었네 왜왜요? 메태리 지금 미안하면서 응스적 꾸개잖아 <웃음> 아 그런거야? 어우어 눈지 오고니까 어우 춥다고 피가 깎이네 어? 어떻게 입거 에? 어? 떻게 해? 따뜻한 옷 입어야, 입어야 되는거 아니야? 아, 그러고 보니까 보석을 집을 털어도 보석이 나오는구나. 응, 그렇지. 여긴 뭐? 지금 문이 돌로 박혀있는데? 아니, 왜? 왜 석탄으로 박혀있길래? 바로 뻔했 그치? 지치 그치? 그치? 그치? 야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고기 치 그치? 그고기치 그치? 고기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하다. 아, 그거 제가 좀 많이 걸려고 세로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왜 수평으로 바뀌지? <웃음> 이잘안 들리지? 예. 네. 잘안 들리는데. 네. 꿀곡갱이 어, 응. 뭐야? 아, 어, 이 트롤 동굴이야? 아이. 헤골던전이야? 음. 묘소? 트롤 던전 트롤. 아 트롤. 아, 트롤 이제 혼자 잡으실 수 있지 않아요? 아못 잡지. 왜 왜요? 활이 있는데? 아이 던전 아니잖아. 아 던전 안에도 걔가 있어요? 어. 이던그그 <웃음> 그, 그 좁은 데서 어떻게 활을 쓰냐. 무빙이 <웃음> <웃음> <웃음> 안 되잖아. 여기는. 어 뭐야? 이제 뭐야? 뭐 이상한 사신 같은 게서 있는데? 뭐야? 이거? 사신? 예. 네. 뭐지? 아닌가? 몬스터 아닌가? 뭐야 이거? 단오는 언제 거기까지 내려갔대? 늪지대 찾으려고 왔는데 뭐지? 뭔석 아닌가? 어? 없어졌어 갑자기 뭐지? 왔어요? 0개 2,000개? 2,000개? 2,000개? 2,000개? 2,000개? 2,000개? 2,000개? 2,000개? 2,000개? 2,000개? 2 0 0이개 2,000개? 나0 0에 계속 죽으면서 때려요. 한 대라도 때리면은 예. 알겠안에1겠지 예. 와.. 트롤인데 별 달고 있네? 안보도록 하죠. 뭐? 뭐? 뭐? 트롤인데 별 달고 있어요. <목소리> 어? 내려월동안었어 어? 이층에 100개월 동 뭐, 그냥 그래요. 여기 이상한 나무가 있어. 해봐요. 어, 한대만이거주 죽었어. <웃음> 어. 아, 나 그거 음식 안 먹었구나. 공식은 무조건 먹어야된다고 했잖아 아, 피가 이식 몰아서 그런가 보네 투사야? 뭐? 어? 어? 집으로 가야겠다 몰려왔어요? 회생 아니, 회생 난쟁이 투사 한 마리인데 저거 그게 왜 왔지? 음식 먹고 저거, 저거 뭐냐 늪지대다 찾았어요? 늪지대까지 왔는데, 여기가 늪지대거든? 네. 오, 존나 아파. 뭐 있어요? 드라우프인가 뭔가? 왜 우리 집을 다 붙이고 줄이냐고? 아나 들이겠다, 시발. 아 <웃음> 어.. 철희님 바로 위에 계시네? 나 살려줘! 저 지금 잠깐만요. 트롤.. 트롤.. 이 어, 잠깐만요. 트롤.. 오! 이 정도신기! 꼬란사람네! 뭐지? 아.. 씨발. 죽었어요? 어, 아 이거 어떡하냐? 존나 뭔데? 어 잠깐만 이제 그쪽으로 갈게요. 아까 어디 계셨더라? 어, 여기 저. 어, 거기 눈 지역이지 않아요? 어 눈이지 않아요? 눈눈눈 눈 아니에요 산? 눈인가? 아까 산이었는데 그쪽에. <웃음> 나 우리 집 불쌍을 하고 도워놨어 하나 빌려주는 거네 어? 됐나? 뭔데? 나는 왜 사지? 어? 여기 건너편인가? 와 이거 심각한데? 전화 여기까지 어떻게 가? 호텔 타도 한참 가야돼 우선 제가 그 철인님 시체에 있었던 쪽으로 한번 가볼게 어어어 어, 어. 아 여기 맞네 늪지도 맞아? 예나 네, 트롤도 있네 아이구야 혹시, 네. 그쪽에 포탈지 설치 불가능하지? 어, 제로가 없어요. 저 제로 안 들고 왔어. 와, 고치 아프겠네. 이거 어떻게 갈 수가 없는데? 어, 화살이 없네. 큰일 났네. 어? 우리 술에 두개있잖아았어 하나 뽑았어, 대로. 트롤이 와서 밟았어. 또 얘기해줘? 내가? 네? <웃음> 굳이 내가 끄고 간다니까 아니 내가 끄고 갈게요 하더니 툴할한테 바로 밟고! <웃음> <웃음> 아니, 트럴이 와서 한번 밟으니까 박살났어요 <웃음> <웃음> 아이, 농담이야 응? 어, 큰클났다 아, <웃음> 화살이 없다 아유, 너무 아프다 아까 한 대만에 피가 훅 달아버리더라고 네. 다음 지역이라 그런가봐 아 그렇게 또... 멀지는 않네 문제는 거기까지 가서 템을 찾을 수,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어... 그러면은 어, 상인 옆에다가 집 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응. 근데 음. 이 근처가 늪지대가 맞는 것 같긴 해. 씨발 좋됐다존 <웃음> <그거 존나 많아. 웃음> 평상시에는 안 무섭던 해골이 존나 무섭게 쳐 와, 피해를 안고 살았어, 씨발. 출발했어. 안아. 헤헤헤헤. 이자. 잡으셨습니까? 응? 잡으셨습니까? 응두번 응. 죽었어. <웃음> <웃음> 넌 뭐니, 사슴인가? 응. 나한테 고기를 다오. 아, 칼. 응. 뭐요? 나 지금 요소에 갇혔거든. 피일랑코 살아갖고 피 채우고 또 해골 <웃음> 좀 잡고 나가야 될것 같아. 자, 자, 그쪽 갈게. 화살 만들어서. <웃음> 이게 또 같이 다니는 게좀 나은 것 같아. 그죠? 응. 이게 같이 다니는 게 아무 거지? 어, 너또 오냐? 어.